결혼하면, 우리 해주겠네, 마누라한테 너처럼 약간 좀 애매하면은, 약간. 아, 이게 나 봐. 아,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7억이래. 7억. 전세도 없어, 일본은. 전세가 없어. 혹시. <웃음> 진짜 헌신해, 엄청. 일본은 헌신을 한다. 응. 그럼 배우자의 어떤 게 제일. 이제 결혼하고도 할 거야, 근데. 결혼하고는 안할 거야? 저희 해산물 파스타에는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음 건강한 토마토 페이스트랑 저희 안심스테이크는 국내산 통마늘도 그릴드로 이제 제공이 따로 되시고요 스테이크랑 잘 어우러지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이거 하는 것같아술 땡긴다 근데 이게 은근히 약간 소주랑 도잘 맞아 파스타 파스타 가 소주랑? 되게 맛있네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파스타는 쉬운데? 자주 안 먹으면 재료값이 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응. 해 뭐, 우리 해주겠네 마누라한테널 잘하니 이렇게 마누라가 이뻐야 해줘서 예쁜 여자가 결혼할 때 나이 <웃음> 먹을수록 얼굴보다는 몸매를 보게 되더라내 <웃음> 친구도 10월에 결혼하잖아 <웃음> 전세가 7억이래 7억? 그렇게 비싸 대체 결혼자금은 얼마나 필요한 거지? 얼마나 들어야 될까? 깜나는한 5천 인당 최저 최저 5천 요즘 기준으로는 8천 이상 인당 응. 요즘 대출도 응. 잘안 나오니까 둘이 아해서이런거바꿨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거 전세도 못어요 전세도 못 써. 근데 그 정도도 못 모으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하지. 취업은 늦어지고 빚은 많아지고 집값도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월급은 줄어드는 것 같아 <웃음> 음, 근데 웃긴 게 일본에는 결혼장이라는 게 말이 뭐 없, 아예 없진 않은데 대부분 월세? 이런 거에서 같이 살고 응. 전세도 없어 일본은 전세가 없어? 없어 <웃음> 걔는 집값은 어느 정도 하자? 비싸지 신화가가 라고 생각하면 약간 한국이면 여의도? 이런 느낌인데 음, 비싸고? 비싸지 근데 저, 너도 아까 8천만 원 얘기했잖아. 걔네는 8천만 원모은다 그러면은 정확할걸? 말이 진짜 어떻게? 어떻게 나 서울 살면은. 서울 미친 것 같아. <놀람> <놀람> 저녁에는 많이 <놀람> 응. 먹고 좀 사람 좀 되라. <웃음> <놀람> 맛있어. 너무 맛있다. 미디움 레어? 미리 향인데 되게 미디움 레어 같다. 약간 엄청 부드럽네? 그치? 응. 엄청 덥다 마늘이 진짜 맛있다. 음, 결혼할 때, 그럼 배우자의 어떤 게 제일 고려대상 1순위? 얼굴이에요. 내 마누라 얼굴 안 중요해? <웃음> 응. 엄청 예쁘면 괜찮아. 장태. 응. 너처럼 약간 좀 애매하면은 약간 좀게 <웃음> <웃음> 완전 예쁘면 약간 그래도 <웃음> 아 내가 참고 살지 이런 응, 게. 있는데. 참고 살 이제 애매하면은 생각 약간 굽집을수록 화나는 거 있잖아. 그 정도로 예쁜 애들은 성격이 질을 맞아도 내가 다 이해해줄 수 있는데 너처럼 애매한 애들은 알아서 잘 맞춰라. <웃음> 야, 막 전지현급으로 예쁘면은 진짜 막야 그런 사람 어딨냐. 일반인들 음. 아재 있나봐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 진짜 싱싱하고 맛있네 엄청 아무튼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음.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이 더 편하긴 할거 아니야 언어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언어도 그렇고 근데... 너무 이게 캐바캐래가지고 애매한데 진짜 헌신해 일본은 헌신을 한다 음, 엄청 헌신을 안돼다 똑같아 그놈이 <웃음> 그놈이다 그다 똑같은 데 한국 여자든 일본 여자든 다 똑같은 데내 제가 만약에 도쿄에서 뭐 일본 사람이랑 만났으면 그것을 당척하고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어머서 <웃음> <웃음> <웃음> 결혼하고도 할 거야 근데? 결혼하고는 안할 거야? 그잖아 <웃음> 지금 당장 뭐 누구랑 하니? 야, 성격이 좀... 그래 왜? 음, 남자가 맞춰주기 힘들 것 같아 야, 내가? <웃음> 야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착하지 당연히 그럼, 그러면 대내적으로 좀 가까워지면은 좀 고라풀 스타일 좀. 뭐가? 남자 약간 생각 많아지기 하는 스타일 예를 들면? 진짜 약간 과도하게 친절하고 약간 좀... 음, 그... 음. 음 맛있어. 되게 맛있다 여기도 나, 나 레어를 좋아해서 되게... 레어를 좋아해? 레어는 완전핏피 떨어지지 않나? 응 음. 근데 그 맛에 먹는거지 음, 괜찮네 종민. 도 음. 가성비 좋네 아나 내일 수업이네 가서 일해야 돼? 일할 건 아니고 그냥 한 30분 정도 쓱 훑어보면 응. 내일 어제 복습이라서 맛있어? 응? 음, 이심크림인거 속기 느낌 뭐라 그러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느낌인데 되게 촉촉하던 원래 트라미스는 가루 날리잖아 응. 그냥 가루가 안 날리는 좀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가 요 그런 거 같은데 수제 수작업 그런 것 같은데 남자는 어쩌고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사회생활이다 그런 마인드 버려야 돼 사회생활이지 그런 마인드를 버렸으니까. 더 재밌었을 것 같아. 뭔가 나랑 딱맞는시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이부구적인면구는이 친구는 이면구는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잘하구는그 친구는 이친는이친는